블록체인 투마로 2021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여러분, 4월 8일 일요일에 뭐 하세요? 이번에도 또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A 체인이랑 루프링이랑 링커 코인까지 많은 프로젝트들이 또 오는데 중요한 건 뭐다? 무료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다 3만원 상당의 에어드랍을 한다 누구한테 당일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모든 참석자 분들에게 일요일에 3만원 벌러 가야 겠어요 그죠 저는 갈 겁니다 같이 가실 분? <웃음> 그리고 나는 가상화폐로세달만에 3억 벌었다는 책에 저자분이 계신데 비현우 작가님께서 거래소 이용법이랑 차트 분석하는 방법이랑 실전투자방법까지 강의를 해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인거죠 어머 이건 들어야해 어머 이건 배워야해 그리고 티켓에는 무료 티켓이 있고 15만원 상당의 VIP 티켓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블록뱅크에서 저희 블록인포 시청자분들에게 한 장의 VIP 티켓을 무료로 증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시고 싶으신 분들 VIP표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에는 VIP 신청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임의로 한 분을 추첨을 해서 표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대신에 4월 8일 일요일에 진짜 오실 수 있는 분만 해야 돼요 진짜 표 드렸는데 막 안오고 그러면 안돼 알겠죠? 진짜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에 좋아요랑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4월 5일 목요일에 당첨자 발표를 할게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목요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 카트 혼자 혼자 혼자. 아 잘했는가 모르겠어. 길어 영선아. 미안. 길어요. 길어 길어.